하치마틀 조각으로 주더라고. 이것봐. 열수 있나? 열었다 열다 열었다. 오케이. 응. 어? 아 너무 나가아 어, 응. 응. 아, 이거 그 뽑기네. 진짜 뽑기네. 등록 봐야 될것아요 옛날인 아 뭐야 뭐야 오 제노스 어? 잠깐만 이 제노스가 오이 보라색이 지금 제일 높은 등록 같아요 뭔가 잘못되자 자, 자 일단은 뽑, 뽑아볼게요 라인 2, 3, 4몇번 라인 뽑으시겠습니까? 행운의 3번, 3번 갑시다 3번? 어. 번 갑시다 갑시다 옛날에 상이 타방 원펀 치워둬 뭔가 이이 색깔이 막 넣어드리는 것아요웨탈라이다 오오오오 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얘원자에서 굉장히 세지 않나요? 네세자 세요 빨리 들어 어탈라이트짜네요 오우 오오오오 자 볼로 틀자자 이번엔 라인 1번에 번까지 한번 골라주세요 이번 이번 라 이번, 이번, 이번 라인, 하나만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번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보시고 보라고, 보라고, 보아번보라더 보라고, 보라고, 보라번보라번 보라고, 보라라고라 Samuel Line, 또, 씨, Samuel 그 i n e I swear, I press it. I'm going 아 o play it out of me. I'm going to play it out 한번더 간다 한번더한번더 아이. 정말, 정말, 정말, 정조심말다3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길이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릭 아 랜덤 랜덤 좋아. 좋아. 랜덤으로 좋아정 정이 하나 랜덤 소환 아하 한번 해볼까? 밤이라 끝까지 자자. 아, 오소리도 쏠려있어. 아니, 나쁘지 않지. 소리 나쁘지 않지. 그러들좀 나와야죠. 여기서 야두 아, 개나 만들래? 세워보리시면될거예 2500개 시켜줘. 한번 갈만 하게 가요. <놀라> 자, 다이 한번 써 볼게요. 자, 대음식입니다. 어, 아까 라인 3을 조졌잖아요. 거까지아개시 다시. 아. 아, 아, 아 그리에스맥거 아, 아, 아, 낮춰 그냥. 아, 이렇게 폭락서부터 차피이실패잖아몇개 있어도 실패잖아 몰라. 1회, 2회, 3회, 번 라이너 끝까지. 아회 5회, 5회, 5회, 라회 5회, 아회 5회, 5회, 끝까지 회 5회, 5 끝까지 5 번만 조심. 아.. 아이거확률이 만만치 않네요 엄마바로 급이네 아.. 몸바 아.. 공승! 몸을... 아.. 포르 아, 아.. 아.. 나오면, 해봐. 진짜 아, 이고 잘못 만을까한 번? 한번더한번더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만잠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아, 만 잠깐만. 잠깐만. 아, 레온데 아, 그치. 아, 딱한 번만 더해습니다한 번만. 3번 라인. 병운의 3번. 어, 이거, 이거는 조금 느낌 다른데? 어, 어 봐라, 봐라. 어, 봐라, 봐라. 어, 봐라, 봐라. 어, 봐라.